안녕하세요 블록인포애나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까지 한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8천 초반대까지 가다가 이번주에 급락 현상을 보이면서 6천 후반대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번주까지 이 ETF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중국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했다가 윙클보스 ETF 신청이 거절되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급 하락한 상황이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 분석한 분들의 의견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차트부터 보시면 8월 4일에 급락이 발생했고 지난 이틀 동안 50일 이동평균선에서 강세장을 유지하려 했으나 결국 6 0대 후반으로 도달을 했고 저항선은 7,250 그리고 그 위에 7,750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쉽게 뚫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과 빠른 회복이 되지 않으면 6 0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네요 그리고 RTT님의 분석한 내용을 보면요 이 렉라인이 7,250 구간인데 이 구간이 매도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지 못하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트렌드를 바꾸려는 시도에서 저항을 뚫지 못했고 이 양봉출현을 기대한다면 7400대로 뚫는 시점을 중요시 봐야 될것 같은데 이 횡보가 지속되는 이 가운데 7400대를 돌파해야지만 이 하락 트렌드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7400대 돌파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손실을 막는 기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세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24시간 돌아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몇 가지 원칙을 정해놨는데요. 제가 비트코인과 그리고 알트코인 투자를 할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기본적인 투자 원칙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손절가와 입절가를 정하고 매수 매도하는 것입니다. 손절가는 예를 들어 제가 비트코인을 900만원 때 샀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850만원까지 하락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손실이지만 더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팔고자 하는 가격을 정하고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익절가는 손절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비트코인을 900에 샀어요. 그리고 930을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930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박스마이님의 마이클님이 최근 올린 영상 크립토이지나 이지라는 영상을 올리셨는데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이 크립토 세계가 정말 쉽지 않구나 또한번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시장가의 매수 금지입니다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리스크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매매 기법인데요 어, 먼저 분할 매수란 예를 들어 제가 12도를 살려고 해요 근데 1리더 가격이 500이라 했을 때세번 나눠서 가격 하락이 있을 때마다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매수를 500에, 2차 매수를 480에, 3차 매수를 450으로 정하면 평균가가 476이에요. 이렇게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매수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급낚시라 생각을 해서 매수를 걸어놨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보다 훨씬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한 지지선을 분산해서 선택하고 매수를 걸어놓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분할 매도 역시 동일한데요. 매매 시에 이 최고가 지지선을 분할해서 매도를 걸어놓고 거래를 하시는 거죠. 코인 시장은 아직 과도기기 이 때문에 변동성도 정말 크고 예측이 힘든 시장이에요. 이 차트만 보고 매도 매수 시기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 조금의 한날 희망만 가지고 마냥 존버하면서 기다릴 수도 없는 거죠.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그리고 투자의 선택은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블로그인 포이에나였습니다. 또 봐요.